있는 거예요. 뭐요 어디여? 여기가 첫 홀부터 <웃음> 여기가 어딘 거예요? 도대체 나 분명히 서울에서 잡았거든. 이런데까지 와버렸어. 난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고, 난 분명히 서울에서 잡았는데... 자, <웃음> 자연을 벗삼아. 배달 하니까 이런 데와보지또 언제 와보겠습니까? 그죠? 제가 봤을 때 약간 느낌이 유배 콜이 아닌, 아 거의 뭐 저승 콜 수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닥봐, 바닥봐, 반장, 반장, 반장 하겠네요저기 오, 두, 오, 오. 씨, 야 오, 아, 너무 멀리 온것 같아. 아우 씨, 엉덩이. 안매렸도 오줌이 더 많이 이럴 것 같아 오늘도 첫 콜부터 쿠팡이 추는 저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를 과연 어디까지 보내나 잡히는 콜마다 미사 아니면 하나 가까운데 다 빼놓고 송파구랑 강동이잖아요 근데 강동, 송파는 한 건도 없어 하나 미사, 기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 일단 집 근처로 복귀하고 거기서 콜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어, 하다면서 다시 이제 서울로 들어오면 또 미사리로 보내고 저승콜이야 쉽지가 않아 쿠팡 또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누가 이기는 해보려고 또 오기가 생겨서 다시 서울로 기어 들어오려고 그러면 다시 하나으로갈히고 내가 이길 수가 없는데 어, 자꾸 덤비고 싶네 우리 같은 경우가 어, 주말에만 잠깐 부업을 하다 보니까 좀 그래도 짧은 시간이지만 많이 뛰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음, 나온 보람이 있잖아요 일하는 보람도 있고 자꾸 이런 식으로 저승으로 보내버리면 의욕이 떨어지지 음. 그리고 또 이제 거절을 하면 불이익이 있다라는 뭐 그런 내용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쉽사리 또 거절도 못해 거절 눌렀다가 콜안들으면 누가 책임질 거야 어 그죠 배는 고프고 어 밥줄 먹고 오늘 좀 뛰어야 될것 같아요 아저 어, 앞에 있다 굳이 또 제가 왜 노브랜드 버거로 왔느냐 광고입니다 <웃음> 노브랜드 버거 여러분들과 함께 노브랜드 버거로 뭐가 맛있는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신메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페페로니 버거와 페페로니 치킨 버거 내가 얼마나 맛있는지 먹어보겠습니다 아, 처음 먹어보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광고라 해도 맛이 없는 건 맛이 없더라고 얘기할 각오 남자는 할 얘기 똑. 또... 저것도 맛있어 보이는데 맛있는 기다리 남자는 햄버거 두개 감자튀김 같은 경우는 슈스트링, 웨이지감자, 스테이크, 에스마일 종류별로 맛과 식감 자체가 다릅니다. 노브랜드 버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음, 스테이크 컷이네요. 약간 슈스트링보다는 두껍고 어, 그렇습니다. 갓튀겨서 나왔을 때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축축. 겉바속축. 음. 치킨버거 패티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일단은 햄버거 가게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치킨 버고만 먹다가 지금 나왔습니다. 이용하려는 고객들한테, 이건 민폐잖아요. 그래. 응? 일단 지금 제가 지금 밖에 나와서 어, 나머지 놀라운 발상이라는 게 페페로니 자체를 피자에 다가 위에다가 얹어서 토핑으로만 사용하던 그 페페로니를 햄버거 안에 넣었다는 노브랜드 버거 어, 그들의 그런 아이디어와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치킨버거를 먹었을 때 상당히 독특한 맛이었지만 무난하게 먹을 수 있었다 치킨 패티의 두께감은 상당히 좋았다 상하이 치킨버거 그 정도의 두께감으로 식감도 좋았고요 갓 튀겨서 나와서 매장에서 먹었다기 때문에 컨디션 자체가 매우 좋아서 맛도 좋았다 하지만 그 피자를 형상화해서 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안에 야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라 그러지 두꺼운 피자. 음첫 입을 베어보면은 아 페페로니 피자를 아, 치즈도 두 장이 들어있네. 음 보시면 안에 이 고기 패티 두께감이 상당하지. 아 어, 근데 너무 춥다 밖에. 이게 맛이 상당히 좋네 저는 개인적으로 페페로니 치킨 보다는 페페로니 그냥 일반 미트 요거가 어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개인 취향에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이 정도의 패티의 두께감하고 이 정도의 퀄리티인데 가성비가 상당히 좋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치킨 보다는 페페로니 어, 고기 패티가 들어 그냥 페페로니 어...거거 뭐 어쨌든 이제 먹을 거다 먹었으니까 몇 바퀴 더 돌다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에즈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다음 콜은 또 어디로 잡힐지 또하나미네